음...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시청자 여러분. 개고입니다배들리유튜버힘씨힙스타지지리에조보 플레이. 아직녹어채게 지금, 지금, 지가 있어. 소리 조절이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 어, 방금뭐였지 u uh,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크두블리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You r e playing a challenging and unforgiving game. You will not be led by the land. Respect the world. Be patient. Focus. Ah, <웃음> 아, 주말에. 올렸어야 될 거다 스트림... 실시간 스트림을 했었어야 되는데제 어머니가 생일이셔서 음... 친구네도 들렸다가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월요일에도 못 올리고 몸이 피곤해서 말이죠 에이, 여튼 지금 하고 있대요 현재 시각 10시 52분 2017년 8월 29일 화요일이다. 오전이지. 아침이란 말이다. <웃음> 저 어디까지였죠? 어, 맞아요. 맞아. 마을을 어, 마을이 아니고 어, 하이다우스에서 어, 이 드라이비도 쪽에서 음, 파밍하고 하루... 튜토리얼 한정도로 플레이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물건들 챙기고 어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샬라리샬라 하시면 됩니다 어... 업그레이드... 툴박스가 필요군요 음...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할거예요 좋았어 요 하드니에드 인크리즈웨어펀 듀얼라이빌리티 네구리걸 좀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으로 나무 몽둥이를 더 오래 쓸수 있을 겁니다 뭐 어, 초반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아 어, 이제 다크도 정식 출시가 돼서 음... 어, 많은... 구독자 분들이 덕국를 어, 남겨주셨고 어, 기대를 했던 것과 기대를 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얼쏘다 김에병 신다는 어깨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할거야 어깨춤을 들쌍 들쌍 추게 되었습니다 아아 그리고 참 말을 안했는데 어썬더도 엔딩을 보았습니다 <웃음> 영상을 아직까지 안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응이 아주 싸늘해가지고 썬더드가 내가 엄청나게 재밌게 한, 재밌게 하는 내 지향의 게임을 왜이렇게 보지 않는 것인가 자네들은 너무해 너무해 정말 너무해 하...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이면 뭐합니까? 유령 구독자가 돼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댓글을 어... 열댓분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만은 어... 차라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구독을 끊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게 있어 예전보다 이제 구독자분들을... 제가 접하기가 힘들어졌고 음,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말이죠 이제 그쪽에서 영상을 안 보면은 어.. 제가 누가 안 보는지 그거를 알고 이제 자동으로 이쪽에서 구독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괜히 뭐랄까.. 쓸데 없어 보인다고 해야될까? 그 어차피 안 보는 거 뭐하러 구독자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어.. 인분트리가 벌써 꽉 차버렸군요 이것을 가지고 어.. 다시 하이드하우스로 가야될 것 같은데 샤이니스톤이 있군 이 마법진 안에서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볼수 있다 효과음 엄청 대단하군 샤이니스톤이 있으니까 요짱또를 버립니다 아주 쓸모없는 것이죠 어딘가에 필요하긴 한데 뭐 가져올 수있으면은 가져올 수 있겠죠 일단은 하이드 우시이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아이템을 정비하고 아니 이런 아주 기중한 알콜올 가져간다 음 무시합니다 지금 인벤토리가 꽉 찼기때문에 전혀 석을 잡고나서 몸을 뒤져도 뭐 얻어갈게 없습니다 음... 어떤 분들이... 어... 탁코들을좀 공략식으로다가 어...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뭔가 도움이... 사실 전반적으로 게임에... <웃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건 아니라도 어...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이었는지 비효율적이었는지 어, 지금까지 한 영상들을 보면은 그게 거의 다 거진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파밍을 하고 버텨야 되고 아이템 빨리빨리 모아서 조합하고 만들어서 어... 좋은 무기 쓰고 뭐 총도 없고 탄창 아껴서 기름 아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라 저래라 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은, 뭐, 헤더웨이 금방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공략 컨셉으로는 하겠어요. 뭔 소리야? 으, 자, 통나무를 구해왔으니까, 나무를 조져 봅시다. 아, 시원하다. 자, 더 마시렴. 더 마시렴. 꿀꺽꿀꺽꿀꺽꿀꺽꿀꿀꿀꿀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아, 딱 좋았어. 아, 정말 딱 좋았어. 이거. 이거지 이렇게 딱꽉 차는 이맛 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모이 어디갔지 여기 있군요 모이어 음, 약이 세개 하나 먹고 일단 빵! 빵빵빵 <웃음> 빵, 빵 가져가자 빵도 가져가고 이거 빼고 샤니스톤 여기다 두고요 빵 먹을거고 이건 넣어놔야되지 락픽은 일단 넣어놓죠 상자가 안보이니까 어차피 상자 까도 어... 여기서 팀을또 드려야겠군요 상자를 까도 좋은게 안나와 일단 안나와 안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더 높아 그러니까 어... 와이어를 아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참 버섯이 있었지 이거 먹기로 했었던 게 기억이 났어 이걸 가져갑시다 이만난버섯들 가져가서 다시 돌아가야겠네 오드 루킹 머쉬룸저 토끼인데요 토끼는 잡으면 이상한 고기를 주기 때문에 버섯과 같은 효과를 지닌 어... 요 무엇이냐 스킬을 찍는데 필요한 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먹어서 방어력을 올린다거나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이상한 구기를 얻을 수 있죠 자쪽 채우고 그렇지 다시 길 따라서 가보자고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다른 팁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길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어, 아 이렇게 뛰면은 스태미나가덜 소모됩니다 아주 효율적인 이동 방법인 것이죠 근데 모든 곳이 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맵 지역을 탐색하려면은 이 길을 벗어나야 될 때도 있다 그런거죠 하아... 케개새기들 어, 이거 맞을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 <웃음> 오랜만에 했어도 너무 잘 죽네 애들이 원래 짖는 녀석들이 가장 약합니다 짖는 녀석들이 약한 법이에요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숨을 숨을? 힘을 숨기는 법 저는 힘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가능한 약자 그곳이 바로 저니다 플레어 필 여기도 약이 있었군요. I know t h y a can t t h m a v e the w o r d tree. 뭔가 나무들 취 있다라고 적혀있은 것 같아요. 이 버섯이 있지. 버섯은 무조건 채집을 해줍시다. 아이고, 이런 비가 오네. 그리고 여기서 쇼파를 이렇게 땡겨 버리면 신 땡겨 버리면 신뭔 소리야? 이게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에 화이트 드레스와 차일드 사이즈 드레스에 아이 사이즈 드레스가 나왔죠. 그리고 패브릭패브릭은 아주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핫바 슬로키 요 단축키를 늘릴 수 있는 용도와 인벤토리 두 칸을 채울 수 있는 확장 슬롯의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아이템이죠. 이것을 꼭 챙기도록. 똥 깨는 두 방. 어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인가. 자, 이거 갖고 어디로 간다? 다시 하이드하우으로 간다 어떻게 간다?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날래날래 뛰어가면서 시간도 아끼고 어? 밑도도 죽는다 시간도 아끼고 아끼고 갈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군요 어... 이제 입신이 지고 날씨가 추워지는것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불을 꺼내서 혹시나 잘때 더우시더라도 추울 수도 있으니까 담요라던가 얇은거 하나 꺼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암... 아, 음. 일단 다 넣어놔 필요없는거 저 어... 일단 인벤토리죠 예... 일단 무기가 없으니까 핫발을 들릴 필요가 없어 일단은 인벤토리야 그리고... 패브릭을 구할 수 있는 어... 아이템의... 숫자가 한정적이다기보다는... 어... 핫바랑 인벤토리를 슬롯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어... 천천히 구하셔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넣어놓고... 음...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 안되죠? 업그레이드 해야돼요 그러려면 툴박스가 필요한데 툴박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는 툴박스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아직 날이 많이 젊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쪽쯤 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가 와서 약간 어두 컴컴한데 이럴 경우에는 또다른 팁이 있다면 은 바닥을 굉장히 잘 주시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꾸들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베어트랩이 있기 때문에 베어트랩에 어제 발목이 작살이 날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돌아다니는 적들도 밝기는 하는데 맵을 구석구석 탐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플레이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허 저기서 막난 고기를 물고 쉬고 맛보고 즐기고 있군요 한 명씩 와이 버그인 것 같다 이거 이거 버그네 아주 고마운 버그야 자 개발자분은 이것을 보고 계시면은 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물론 a 시드위자이든 위자드 분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볼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쪽에 있는 것이죠? 좀더 왼쪽으로 갈게요 오호~~ 요것이 있군 야.. 이것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네 길을 보이게 만들었네요 이거?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있는 거 아니지? 야 원래는 이거 이거 뭐냐 이게 트랙터가 아니고 이거 뭐냐 농장에서 막 사용하는 고것인데 이게. 오이 뭐야? 웨딩? 웨딩이라고 있는 거이오이가너 이쪽까지 못 오지? 에이 목장아, 에이 내려 내하 <웃음> 고장 났군요. 저갈 수 있나? 테이블 어, 뭐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왜건 얘 이거 알파 버전엔 아니 베타 버전엔 없더니 갑자기 정식 출시되면서 이 갑작 테이블 했는데 이거? 내게 <웃음> 들어와도 되는 것이요? 테이블 테이블 땡기면 아래 뭔가 있을 것인가 이거 살짝 긴장이 되는군요 음 아무것도 없어 이서 밖으로 나가는 거 불가능해 불이 없는데 어 비밀번호가 되어 있군, 잠금 되어 있어. 음... 그렇다 말이지. 창문으로 못 가. 집안에서 뭔 소리가 나는데. <웃음> 음, 일단 나가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비밀번호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 것 같군요. 비가 그쳤는데 비가 그쳤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맹...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이쪽 따라서 쭉 가면 되겠죠? 아... 레인놀드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레인놀드도 제가 지금 다회차... 8회차...인가 7회차를 플레이 중이죠 네번 까먹습니다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음... 여기서 위로 쪽자 스태미나는 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리시고 이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수책 중 하나요. 일단 열어놓고요. 기름을 좀 가져다가, 어, 이 정도면 되겠지. 또 고치고. 조금 있는 거를 여기다 다 넣어버리도록 할게요. a n c h r is empty 로프가 굉장히 많아졌군요 초반에 로프를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은 나무랑 일단 필요 없는 거다 넣어봐 아 고기를 일단 빼고 배어트랩을 하나만 들고요 플레어 하나 꺼내시고 나무판자 어딨지? 아, 아래 많구나 일로 고치고 어이, 벌써 어두워졌잖아? <웃음> 아, 나 화면을 안 보고 있었어 야,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인벤토리 쪽만, 이, 여기 이쪽만 쭉 보고 있었어! 야, 이게 안 보이는구나 야, 사람 시야가 이게 희한하네 배경이 어두워진 줄 전혀 눈치를 못채고 있었다 이 이상한 이야.. 집중을 하니까 시야가 좁구만! 기저귀의 시야 정말 기저귀의 시야야 에이, 못 넣어주시고 판자 정리해주시고 어.. 낮에는 어.. 뭘 쓸지 어.. 궁리를 하면서 어.. 지내면 됩니다 아 밤에는 어차피 버텨야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아니야 여기다가? 응 여기다 놓자 하나 설치하고요 자, 옆 보기 구멍으로 옆 보기 구멍 저기 잘 살펴봅시다 저쪽을 하나 열어놨죠? 음 이거 집으려다가 손 발을 발을 아야 할것 같아. 오늘, 어이 누구세요? 잠시만요. 제가 아직 펜트를안 입었습니다. Invitation. We invite you to a celebration behind the con con. 뭐야 이게 뭐 뭐야 F야? con 필드 옥수수밭 어 인더 서우스 웨스턴 엣지 서쪽 가장자리 쪽에 드라이미웨이 서쪽 가장자리에 콘 옥수수밭 뒷편에 어 있어요 6884아 아까 거기 아야 이런 게 생겼구만 야 편지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주고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대단해. 누군가 있다. 조심해야 돼. 날 몰라. 자, 유령들 나올 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잠발을 준비합니다. 탁구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 <웃음> 제일 재밌는 점은 어이 문구도네 something is lurking in the shadow 아 이쪽이 겨졌군 시각 효과는 애니메이션으로 잘 커버를 했고 이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저기 막이막 징그러지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 살라 샬라, 샬라 떠드는 게 이제 이 게임의 특징을 잘 살려 주죠. 어두운 곳에서 소리를 잘 이용한 게임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저소리는 야만이 왔다는 소리에요 어딘가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앙놈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조조주겠어 이쪽 준비해서 나는 것 같죠? 물론 제가 뭐 소리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어, 하이테크놀로지한 방법을 쓸수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은 탑뷰 시점으로 호러라는 장르를 어... 오버뷰 으... 결합한 게임...으로 치면은 아주 잘 만든 게임이죠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호러 게임으로 하진 않고 일종의 챌린지 방식 어려운 게임으로 하는 느낌으로다가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밖에 아무도 없겠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갑자기 쳐맞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름에 게야지 딸이여! 발가아 하하하하 모든 것이 보이는군 아! 눈뽕! 3일 자이다 자네 툴박스가 있나? 툴박스가 없어 음 툴박스는 밖에서 구해야 되는 물건으로 간주되는가 보군 음, 그러면은 버섯을 가져가겠네 이 옷을 쓰면은 표고 싶이 안되네? <웃음> 그래 그렇단 말이지 자, 일단은 횃불을 술이 많으니까 횃불을 하나 만들겠어요 음 좋았어 자, 리퓨테이션은 아껴서 나중에 아이템을 싹쓸이 할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애껴 두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맵 밖에서도 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의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급해서 뭔가 살 필요는 없죠 당장... 봉관함에 있는 재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비가 오는군? 이쪽이 아니네? 아래쪽이군요? 빵이라도 가져올걸 그랬네 얘가 옥수수였구나? 난 딸기 밭인줄 알았는데 <웃음> 여태 딸기 밭인줄 알았는데! 옥수수 밭이었다니 이럴수가 아 보니 옥수수 밭이었던거임? 이쪽도 뭐갈수 있는 곳이 있나? 없어 길이 없어 6884였죠? 이걸로 열수있을거야 아... 내가 정식 출시 트레일러를 봤던걸 기억하면 아마 여기서 괴물이 아마... 튀어나왔던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개꿀잼 몰카인가? 어? 춤추고 있어 같이 춤춰요! 아, 응, 신나! 재미죠? 쳤다 봐, 혼자서 춤추고 있어. Got it. 무슨 하는 소리야? 키가 없어? 아 이쪽 이군 야 뭐, 총알도 있고, 총도 있고, 돼지새끼도 있고 이 돼지새끼야! 필... 아이템을 막 쓸어주는데? 이렇게 많이 주지? 여 쪽에... 아이템 있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음, 아니군... 이쪽은 난리 튀워야 되는 곳이군 만약 도망갈 일이 생긴다면 몇 마리지? 깜짝이야 혹시 모르니까? <웃음> 야 이거 긴장되는데? 어차피 나이트메어가 아니기 때문에 쫄지 말자 been waiting for me you me 야이 새끼 박자 맞춰서 막저 치고 있는데 댄스 n c e w i 춤춰요 춤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쿵쿵 짠 will you dance with me? would you marry me? 나 어디로 가야되니 길이 어디오? 이쪽입니까? 아닌데? 어, 민쪽같애아유 어디야? 길이 잠깐만 플레이어를 쓰자 이 고급진 아이템 야! 옆보기 구멍이 있어, 이쪽에. 어이, 깜짝이야. 이쪽이 아니군. 그래서 그냥 춤만 추고 있는데, 다들? 뭐가 없는데? 어! 이렇게 사라졌어. 어, 어, 이 소리는, 어, 우리는, 우리리고있리 <웃음> 어, 어, 우리, 어, 우리, 어, 거 어,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가야지 어무 쉬지 너 혼자지? 일대일이라면아아아이 새끼 대단한데 이 새끼 아 내가 지겠다 내가 지겠어 보여. 아! 어, 뭐야, 연속으로 공격한다 저거? 아! <웃음> 어이, 새끼 움직임이 이상해. 움직임 뭔가 둔탁해 가지고 기가 힘드네. 꺼져. 꺼져. 아, 나 죽어요. 어, 죽었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웃음> 걱정하지 마라. 난 다시 살아난다. 난 죽었어도 살고 살고서도 죽어. 아이템을... 떨궜네 음... 그렇군 아쉽다 그 녀석을 잡았어야 됐는데 로스트 인벤토리 다시 가야겠군 이러면 시간도 깎이게 되려나? 음...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다시 가야 돼, 여튼 <웃음> 내가 치다니! 아, 저 새끼도 막 타였는데, 야 저거 아... 아, 쪽팔리게 저버렸어 아, 아, 편집해서 이거 아, 처음하는 척 해볼까 보 이거 아, 사실 몰카였던 거임 아 안되는데 자, 근데 이게 하드... 모드라서 여러 번 죽으면 안 돼요? 사실 이게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페널티가 있어요 그니까 러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새끼 어디있냐 널조지로 왔다! 조자 커피 같은 새끼 어, 이 새끼 뒤졌나봐 어, 뭐 이렇게 들어있었군 저가 그 드레스 같은데? 아 아까 녀석을 조졌어야 됐어 뭐가 없잖아, 이 새끼. 야, 소리 봐. 결국 안 나온 저거 같은데. 사라졌대 <웃음>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지구만 것이다 <웃음> <웃음> 아버지 제가 <웃음> 제가 치마 입은 여자한테 졌어요 <웃음> 그 녀석 덩치가 엄청 산만했었어요 저보다 못 보게도 두 배로 나가고 칠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 그 새끼 입도 두 개였어요. 막 입이 두 개로 벌려져가지고 막 십억 먹고 막. 에? 맞어? 초파이 개새끼야! 와봐라! 초파 개새끼! 하하하하하 <웃음> 가로녀서 내가 예전에 널 처음봤을때 쫄았겠지만 예전에 내가 아니지 내구력이 다하겠는데 근데? 에 허수이. 뿡! 잠깐만 작전선 후퇴다 쓸만한 게 없어. 어, 이 부셔버렸는데. 떨어뜨려야지 그럼. <웃음> <웃음> 내가 사슴도! 어? 내가 총파도 때려잡는데 에이, 그 녀석 그 덩치가 정말 켰어요... 이 몸은 새시빨고 해가지고... 아, 그 드레스가 너무 무서웠어... 드레스가 너무 무서웠었어질수 밖에 없었다고시체다 별거 없습니다 어? 아 저거.. 하아.. 쟤.. 사슴.. 어.. 양먹어.. 아니! 뭐하는거야? 양먹고 달려봅시다 하아.. 빨리 인벤토리 정리하고 다시 저 사슴을 때려잡아서 사슴 뿔을 얻고 값없이 나가는 거를 교환원들과 교... 거래를 해가지고 음 멋진 아이템들을 만들어보자고 아한번 죽었는데 이거 한... 두 번? 음. 목숨이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겠지? 하드모드는? 제발 아니라고 말이죠 총은 없는데 벌써 총탄나리 저기. 응? 그래도 되는 거야? 어? 넣어. 어디 보자. 됐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고기를 가지고 빼자. 아니야 너 차.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울프캠프로 일단 갑니다 울프캠프로 가서 고기 교환돈만 하고 잘살펴봐야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에 찰컹하면서 심장도 찰렁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피도 깎이고 심지어 개가 있으면은 물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훌륭해 고깃덩이 웨딩파티 초대장이잖아 뮤직드렛 Don't stop since i remember Day, m n d Night i never ending wedding 끝나지 않는 웨딩이래 그랬었군 재밌게 즐기고 오라고 거기땅에 단지 이것만 기억해도 It's 땡 n 볼 t 에쯔 노 딴생 벌리오 툴박스가 있다! 저것을 산다! 백! 이백! 이백!!! 아이 보이 웹퍼넨 아아딜 좋은 거래였쓰다 좋았어 이제 아래쪽으로 좀 가서 잠깐만 여기서 초파 초파 소리가 난거 같은데 조파 어디니? 조파 어 여기 있었구나 우리 똥강아지 사슴뿔을 내놔야겠어 엉덩이 아 잘못 피했어 예 하고 에이 뭐이익했어 충분해서는 오오 피할 뻔야해해 하하하하 접 새끼 평생 그러니까 루피랑 훈련을 하란 말이야 고무고무! 청청 고무고무! 나무쇠 막대기! 고무고무! 고무, 라스트 펀치!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랑 거래할 때 써야지 어! 성소 넌 뭐니? 음, 왠지 때려주고 싶어. 근데 존나 잘 도망가네. 때릴 수가 없겠는데? 버섯. 여기 버섯 구역에 버섯 인간이 있을 텐데 그놈을 조심해야 됩니다. 버섯도 있으니까 버섯 몇개 채집을 하고 갈까? 이 하나도 있고, 이 하나도 있고 소, 소리가 더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돌아가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I must return to my. 아이돌. 저리 안 꺼져? 아잇 딱쿵이 자식아 빨리 돌아가야 돼! 양 없습니까? 범베 에잉 큰일 났다 빨리 가자 만만와만니이면 음, 와, 음, 와, 미드니까 와, 음, 와, 음, 음, 걱정 마세요.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인생이 좋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마세요. 확실히 갚을 거 아니면 빌리지 마.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꿀 맛이군. 원유 대사의 해골 맛이야. 원유 대사의 해골? 해골 물 맛이야. <웃음> 사양이 스톤도 있었구나. 일단은 야뭐 벌써 어두워져? 스킬 찍을 수 있다. 오케이 하나 더. 어어음어음어음어 뭐 찍지? 아... 스킬 하나씩 또설명 해드리죠. 이글아이, 멀리 볼수 있습니다. 화면 시야가 멀어지는 것이죠. 끝. 모스! 어... 전등에 이글 키면은 체력이 찹니다. 끝. 내비게이터 신체 일부분을 띄어서 맵에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끝. 머시룸 힐링, 버섯을 씹어먹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끝. 음... 일단은 이것은 패시브, 액티브, 액티브, 어...이건 아마 패시브 스킬일거예요 어, 후반부에 버섯이 좀남아날것 같긴 한데 내비게이터도 그렇게 도... 나쁘지 않은 어... 모스는 너무 쓸수 있는 시간대가 한정적이고 게다가 액티브니까 어, 모스는 찍지 않도록 하겠어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같아고민고민하지마 아, 코카콜라 코 맛있어 맛있으면 또 마가 또 먹으면 매타라 저쪽 반사님 알려주세요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띵톡틱톡내비트 뭐야 꿈꿔? 이단계가 아닌데 꿈을 꾸네?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밤 됐는데 이게 꿈을 꺼버리네? 새로 추가된 건가? 설마? <웃음> 야! 새로 추가된 거야!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새로 추가된 거였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체가 있어 뭐 어, 빛이 있다 가까이와 이쪽이야 나뭐 주웠는데? 샤이니스톤 아마 은일.. 은이나 금일 것같아 여기 지하터널이잖아 야 이걸로 유혹을 하네 하나씩 집어서 버려놓고서는 일로 유인을 한 것이야 아머드 도어 21번 Press your ear against the keyhole 키홀에 귀를 갖다 붙인다 I can hear the paint voice 음, 바람소리랑 말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날 부르고 있어 Look through the keyhole 키홀을 보다 뭐가 있어 이게 뭐지? 이리와 나에게로 와 어? 문 열렸어 이쪽이야 문 열렸어 야 그래픽 봐라 이거 아 죽여주는구나 이게 정식 정식 다코누가 너무 <웃음> 너무 행복해. 어저 뭐냐? 야이거 뭐야? <웃음> 이만큼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꿈이니까 못못 얻겠지? 못, 못 <웃음> 야 빙빙 돌아. 되는데 앞으로 가면 예, 스톤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 어머! 내리지 마세요.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램프키면 좋될것 같은데 아 <웃음> 오마이 갓. 어... 훌륭해 어 개꿀잼 몰카인가? 어! 아! 어어 그렇군 던 것이었군. 뭐 어디로 가야 돼? 이쪽 길인 맞는 것인가? 이게 왜 어두워진 곳이야아 무서워요! 저기 뭐가 오고 있어. 뭐가 오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나봐 나 어디로 가야돼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냐아 다시 시켜보자 아 이대로 밟을 수가 있구나 응? 다시 오니까 애기같은걸로 바뀌었어 어 사라졌어 아 시체들을 지뢰 밟고 왔다가 다시 와야되는거군 아, 지리네요 연출 좋구요 자주 썼어 어떻게 이거 야 이거 뭔가 이상해! 두 개는 버려 <웃음> <웃음> 다 먹으면 안돼 침대가 있군 잠깐만요, 밖에 소리가 좀 나가지고 장문을 좀 닫아야겠어 질질이고요. 지금 침대 눕는 다, 누울까? 말까? 누울까? 말까? 나, 오, 나,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깨어 나, 버렸다 대체 뭔 꿈이냐? 소위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견이 전부 일치하던 아주 좋은 의견이 하나 있죠 저것은 개꿈입니다 주인공이 피곤해서 그지같은 꿈을 꾼 것이죠 다 넣어버려 낭! 기름부자라고? 자, 더 조심하고 문 열어놨니 혹시? 아니군 플레이 챙기고 음... 혹시 부르니까 수리해놓고 얘 넣고... 고기도 넣고... 가슬린 넣고 툴박스 있지 참아 업그레이드 좋았어 몰로터브 칵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자동문인가 누군가 누가 내 방문 문을 열었어 누가 내 방문을 열었냔 말이야 어? I want to go home 누군가? 당신 누구요? We need to get away from here 여기서 벗어나야되만 해 벗어나야돼 당신 니슈! 누구요 당신? 도구지 말을 안하면 뚝배기를 날려버리겠어? 핫! 어? 어어... 어디서 빗자국이 났지... 해놨는데? 옆보기 궁몽 음... 고기 가솔린 가솔린... 다음 키에 킷에... 어... 툴박스가 또 필요하군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어 어? 안 되네? 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군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 했던 거임. 어. <웃음> 이게 뭐야?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 했던 거임? 개를 하나씩 밟았는데, 한 대씩 치면 은 좋아서 자제로 집니다. 야, 딱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걸 사이좋게 밟았어. 강아지밖에 안 왔네요? 강아지 밖에 안 왔어 기름을 낄 깁시다. 부자가 더 아끼는 법이야? 총강아지 두 마리밖에 태태어질질않 어, k 예, 있는 법. a 일째. 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이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진 일단 머시룸을 산... 다 머시룸 빼고살게 없어? 아니, 놓으셔야죠, 아저씨 됐어 샤이니스톤은... 일단 아깁시다 나중에 이렇게 놓고 어? 샤이니스톤 얻은 건가? 꿈속에서? 음, 그런가 본데? 어허. 고기나 팔자 타이어 쓰링 휠 좋았어 잠깐만 이건 어네 됐스. 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 많이 지나진 않았군요. 이1시 51분, 아, 제가 자야 될 시간이죠. 오늘도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일이 많이 바빠집니다. 야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래야 녹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 오늘도 일을 하여, 하러 그만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어... 내일도 음... 낮에 꼭! 다크워드 어, 녹화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게임도 올려야 되는데 하, 내 체력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광전사가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지 지금 그 상태야 버틸 수가 없다 여튼!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신청 많이 부탁드려요! 아,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아... 썸네일도 이제 좀 달고 해야되는데 아 너무 귀찮네요... 여튼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안녕~~